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본상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대로 차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주장대로 결코 인간의 반역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바꾸어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적인 역사의 시간이 지나 작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실체로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한 <웃음> 성부에게 붙여주신 성부께서 붙여주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의 기초를 이룰 자들로 양육하셨으며 마침내는 성경대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장사지낸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신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주와 그리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요약을 한 건데요, 신구약 전체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인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그 죽으심에 대해서 개관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 중보자로서의 삼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웃음>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종교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일반 다른 타 종교들의 교주와 같으신 분이 아니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웃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구주와 주가 되게 믿는 자들의 구주와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로의 참무심의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가 전혀 그렇게 하시, 하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을 섭리하셨으니 참 우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올리 그그올리우 올리우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안, 앉으시고 그와 함께 이제 성신님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본상의 그 완성된, 어, 나라를 향한 행보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네, 본문의 저자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누가 복음서에서 데오빌로가 배운 바그 확실함을 어,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등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였던 증인들과 일, 일꾼들에게 전해받은 그대로를 정리했다고 했는데 동일한 의도와 방식으로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통치가 성신님의 사역과 더불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감동으로 구약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새로운 그, 그, 그와 연결된 새로운 국면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를 폭로고 바르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차서 있게 그 내용들을 모아 전개한 것입니다 이 성신의 감동 하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어떻게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통해 그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과 같으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초두 본문 어 사도행전 초두 본문 3절에 보면 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8장 23절, 31절에서 그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상은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작정된 자들은 다그 나라 안에 불리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어 일목유연하게 배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이 대오빌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가운데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로서 그 충만한 대로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관계를 잘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만 그 선악과 금령에 대한 깊은 뜻과 그 배려를 알지 못하고 자기 측면에서 서운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범함으로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기서 뭐 정체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져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런 범죄한 자들에게 나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그 심판의 말씀 중에 회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당신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원시 복음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자서 있게 역사 가운데 그 원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그, 그, 게시를 확대해 가, 나오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을 다 회복하실 것인데, 어떻게, 어떤 계보를 통해서, 어떤, 어, 형식으로, 어떻게 임하셔서, 어떻게 그걸 완성해 가시는가. 그걸 모형적인, 역사 속에, 예표적인 역사 속에, 그 상징적인 역사 속에,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 차서 이렇게 다 펼쳐 보이시고, 이제 때를 따라 그 실체로서 오셔서 그,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이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을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 나타내셨고 왕의 복음을 증거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자들로서 저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시고 그 저들 스스로 그걸 못하는 걸다 아시고 성신을 약속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그 성신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이제 누가는 자서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목격자들에게 듣고 성신의 감동으로 정리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그것도 사도들 뿐만이 아니고 성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전진시키고 완성해 가시는가 그거를 어, 자서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웃음> 성신님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토의 계시와 연결된 새로운 국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그 경륜적인 역사, 이걸 폭넓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누가가 언제 쓴 것인가 사도행전을 이 글을 쓴 시기는 바울의 로마 도착과 구류 사건으로 끝나고 그 이후 사건 즉 바울의 재판과 석방 로마 대 화재 내로의 핍박 바울의 순교 예루살렘 멸망 등에 대한 언급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만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억류되어 있을 그 시기에 이것을 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뭐 믿지도 않고, 그 이제 그후 후대에 이것을 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보수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어디서 썼는지 이제 분명 알수 있죠.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반, 뭐, 함께 이제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6절에 이제, 그, 자기가 이 글을 써나가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동행했고 또 거기 어디서 누가 복음에 이어서 이 사, 사도 행전을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그 로마까지 동행했다는 내용은 사도 행전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간에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경험한 내용들과 주님께 대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그리고 성신의 역사로 차서 있게 섭리된 일이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개괄해서 보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시면 그로말미 아마 교회가 탄생이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과 그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큰 축이 돼서 구조를 이루고 그 안에 복합적이고 부수적인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1장, 2장에는 성신강림으로 인한 예수,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 나오고, 그 교회가 성, 어떻게 성장해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3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필수적인 직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장에서부터 이제 박해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흩어져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바울의 회심이 아주 큰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준비 작업의 그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각 처로 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의 로마로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토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토의 승천, 부활승천 이후 성신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실현되어 그 보편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가 하를 자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 이제 천하 만민이 내네 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인의 아비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이삭 그 시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그 그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사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수많은 후손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어그 대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그 틀을 주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 부경륜 하에서는 가시화된 이스라엘 국가가 곧 교회고 국가였습니다 개시적인 목적과 인간의 무지한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자적인 제도적 국가 형태를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림답 공부할 때 확인한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적 성격은 그잘 드러나지 않았고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는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로서의 성격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 제도적 국가로서의 구약교회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예표적인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어, 누려가는 존재들로서 그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 현시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큰 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그, 그 모형적인 어, 틀 속에서 어, 그 은혜를 누려갔던 저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말이죠 그 개인의 행복과 부족의 행복 또 집화의 행복 그뭐 나라의 행복을 쫓아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커녕 오히려 저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오홀라 오, 오올리바의 그,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이제 나타났지만 저들이 얼마나 참출레굽 이후에 한번도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교회적 성격을 잘 드러낸 일이 없다 부분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귀한 도구의 역할을 했지만 국가로서는 못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행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멸망하고 말어요 <웃음> 그리고 이제 적들의 손에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웃음>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게 오랜동안 <웃음> 400여 년 동안 뭐 그렇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그들의 나라를 적들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원래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자기들 나라를 위한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오랜 그 외부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변질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면 자신들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우뚝 수게 될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바로 드러내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로서 당신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의 회개에 의한 구원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당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계시와행동계시로 그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으로 그 실제적인 사실을 입증했고요. 악한 자들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돌진하는 모습을 그 말씀으로 그 권세 있는 그런 표적적인 행위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만 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파종되는 시로서 계속 어 현재 개시되고 있고 또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자시 비유에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통치가 현재는 고난으로 감추어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필연적인 목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역의 특성상 이스라엘나라 안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그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고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제 당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범위로 이스라엘나라 안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까지 나아가서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웃음> 예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의 통치로 이 모든 것이 완성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또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도적인 국가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라고 콜로스에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인성을 더하심으로써 실체적인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참 신비한 일인데, 하나님이 인성을 피조물인 인성을 입으신다? 참, 이건 우리가 그다 헤아려 알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면, 그가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만족, 사람에 대한 만족을 이룬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저들은 적그리도의 영을 가진 존재. 저들은 아직 그 문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뭐뭐뭐 뭐, 뭐 상담자 예수, 뭐 정치가 예수, 그렇게 뭐그 인간 예수로만 그 해석해가지고 저기 기독교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친 그런 가르친대로 그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인 것.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으로써 실제적인 대표, 중보자가 되신 거죠. 주님께서는 공생회 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된 교회, 교회에 대하여 제1강 참된 교회 내용 중에 사실 그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 살핀 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이전에 구경륜 하에서 그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외에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그 그 기름 부음의 실체로 오신 분이시다. 그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자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게 진짜 신앙 여기에는 우리의 중보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그냥 말로만 사형리 뭐 이렇게 몇 가지 해 가지고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그 천당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죠 그 그렇지만 그 거기서 그치면 안되고 그 풍성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차서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역사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님의 경영의 내용을 차서 이렇게 잘 배워야 돼요. 일반 법칙을 따라서 배워야 되고 또 특별 법칙을 따라서 기도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과연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온. 이게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성신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그래서 그 사역, 그 고백 위에 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여기시겠다.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아, 저기,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뒤짐지고 멀리서 그냥 잘 돌아가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말씀과 성신으로. 그걸 아는 게 믿음이, 그게 아는 게 생명이고, 그걸 아는 게 영생이고,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들 가운데 들어가서 종교니까 뭐 진리도 얘기하고 좋은 덕도 얘기하고 좋은 문화가 있으니까 그거 저좀 그런 걸 아주 좀더 어 그럴 듯하게 누리면 그그 그 구원이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가나 뭐그 외에 다른 곳에 그 회당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 했는가.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사라는 게 진리의 지지를 받지 않고 성신의 인도에 의한 그 생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진짜 그, 그 고백도 가짜고 그 삶도 가짜예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좀뭐 검색을 하다 뉴스 하나를 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 또이 소형교회들이 다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종교 전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전국에 이제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15만 명의 목회자가 있고, <웃음> 80%가 미자립교회고, 미자립교회들은 20명에서 10명에서 30명.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얻고, 월세 내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도, 그, 모이지 않아도 망하고, 모여도 망한다. 코로나로 망한다는 거죠. 특성상 밀착된 광, 저기, 좁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댓글을 어떻게 다 달아놨냐면, 이 세금도 안, 안, 안 내는 개독교인들, 뭐, 뭐, 해가면서 다, 정신 차리고, 다 버리고, 사람 좀 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죠. 이, 얼마나 이 기독교가 이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려가는 것이 힘겨운 일인데, 그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그폄하고 아주 폄론하고 혐오스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없이 살고, 예, 명예가 없고, 어, 뭐, 똑똑한 게 없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역동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심의 실질, 실체를 그, 그 인격으로나 사역으로 나타내 보이면, 그 권세의 사람들이, 권위에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를 꾸려가려고 하니까 욕을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진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심을 그 인격으로 그 문화로 행위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돼 결코 세상을 탐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을 쫓지 않고 에? 세상의 사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오히려 그 세상에 그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세,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구원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진짜, 진짜 만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적인 그런, 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궁상을 찔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웃음> 이게 권위도 없고, 조롱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이 특별한, 그, 저기, 특별한 관계를 이룬 이런 자들을 교회로 여기시겠다. 그리고 이 교회 천국에 열쇠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게 말씀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그, 문을 열수 있게 하는 거니 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키, 그것을 그그 것이 천국의 열쇠 가운데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부활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백 위에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말이 얼마나 그큰 말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냥. 히로 그냥 타락한 인간들이 히로에라 가운데 울고 웃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야죠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은 이전에 한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 을 여기서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더 크다 그리고 또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시기관다 실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이 권능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 모든 생활, 우주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보혜사 성신님의 도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인 국면이 도래하기 이전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성신이 오셔서, 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국면을 실현시켜 나가시겠다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고 주님이, 높이 되신 주님이 성신으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역사예요. 세상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그래서 그 누가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마지막에 옥중에 그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세계 역사에 똑같이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지금까지 본 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구, 모든 구속 행위인 면 반면, 반면에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인 형태를 취하는 삶을 사는 즉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토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으로 부른받은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만 장차 다시 오셔서 그리토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고 전개되는 내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자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계속된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성신 강림이 있고 교회는 그 나라의 증거자이자 도구이자 관리자로서 본상의 모습을 취해가며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역사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룬 자들은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섰는가?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수의 무리가 함께 모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신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모양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신이 충만하여 예루살렘 각에서 각 처로부터, 뭐전 세계를 대표하는 열다섯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 그, 그들, 예? 각 처로부터 명절을 지내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강설을 했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신강림의 역사는 구약성경에 약속된 것이며, 예수께서, 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대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에게 성신을 주셨는데 그 주께서 하늘에서 성신을 보내셨고 그 주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느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참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방금 읽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의 정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예배와 조제, 뭐 봉사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전도의 모습에서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른 생명의 지식에 의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한 그에 따른 형제들과의 교통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사실을 만나는 이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결과적인 일인 숫자의 증가나 더욱 성숙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될 것이지만 이세 원칙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항상 같은 것입니다 이 원칙이 하나라도 배제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뭐 교회를 이루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게아니 전체가,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어느 한 면이 더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두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드림,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세상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3된 교회 정형에 대해 형식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편파적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다 실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론이나 아니면 형식으로만 포장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세적이고 열심당적이고 사두개적인 모습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살아간다고 라할 때는 어떤 그 존재된 내용이 있고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진해서 완성해 가는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저, 다 보여야 돼 존재에서나 사역에서 그게 안 보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 있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록 시 저기 화 병상에 누워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누워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다할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소아마비라도 할수 있고 뭐그외 장애인이라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도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육신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도도군다는 못 이기고 그냥 꾸역꾸역 기독교를 형성하고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생각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사람이 달라져.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달라져.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달라져. 그걸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취해가지고, 기독교를 취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이 불법을 행한 사람은 나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거죠. 늘그 세상에 둔 이유가 있는데 둔그 소위를 전혀 이루지 않고 말로만 하고 그런 삼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전진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